you uh -huh. 미지 뷰티의 미지입니다. 네 이번 영상은요, 페리페라의 신상 립컬러 두 가지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함께 가보시죠! 고!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은 패키지부터 너무나 상큼상큼함이 느껴져요.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은 벨벳 제형을 보여주는 뽀얀 모습과 투명한 뚜껑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. 제품의 특징을 살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. 두 가지 제품을 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16호 최애정템을 보여드릴게요. 어플리케이터는 사선으로 되어있어서 입술에 잘 발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. 끝 마무리는 둥글게 되어있어서 섬세한 터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 제형은 크리미하게 올라가는 크림 제형인데 마무리감은 벨벳 제형이에요. 그런데 기존에 바르던 벨벳 느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. 입술에 올라갔을 때 바른 건가? 할 정도로 정말 가볍게 올라가고 크림처럼 발리면서 투명하게 비춰지는 컬러감이 특징인데 마지막 마무리감이 코팅되는 느낌으로 감싸 안는 듯한 벨벳감이었어요. 컬러는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코랄 베이스고요. 차분한 코랄 컬러에 핑크가 함께 들어가 있는 컬러입니다. 입술에 살짝 올려바르면 자연스러운 컬러 표현으로 바른듯 안 바른듯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해주고요. 살짝만 올려줘도 MLBB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. 컬러를 한번더 올려발라도 무겁지 않은 컬러감 연출이 특징이고요. 차분한 코랄 컬러의 느낌이 확 스며들면서 여성스러움을 살려주고 차분한 연출까지 낼수 있어요. 다음 컬러 17호 최에픽템 컬러를 보여드릴 텐데요. 17호 컬러는 16호 컬러와 달리 화사한 컬러감이 확 눈에 띄어요. 자몽 과즙을 가득 담아낸 자몽 레드 컬러이고요. 17호도 투명하게 비춰지는 컬러감 연출이 특징입니다. 입술에 살짝 올려바르면 투명하게 연출돼서 입술에 과즙이 스며드는 듯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컬러감을 볼수 있어요. 한번더 올려바르면 쨍한 느낌의 자몽 레드 컬러로 연출이 되고, 봄부터 여름까지 가볍고 상큼하게 연출할 수 있는 립 컬러입니다. 지금까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신상 컬러 두 가지 모두 리뷰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미지와 함께 예뻐지세요. 안녕! 빠이!